생일에 군라는 곳인데요. 가장 고해서차서고습니다 그그 이날 날씨가 엄청 좋아서 하늘에 정말 푸르게 보였어요. 전철을 타고 수원을 갈 수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 가는 게더 편해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인천 터미널에 왔습니다. 버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잠시 앉아서 쉬었습니다. 제가 탈 버스는 4시 버스였습니다. 버스 시간이 돼서 버스를 타러 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수원행 버스가 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타는 고속버스여서 뭔가 뭐뭐 여행을 가는 느낌이 들어서 설렜습니다. 도속버스 ASMR도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드디어 수원역 정류장에 도착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제 수원역에서 왕음역까지지하서을 타고 가려고 합니다 땡이네 소곱창은 망포역 바로 앞에 있는 가게여서 망폐역까지만 가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땡이네 소곱창이 도착했습니다 곱창 윤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이 땡이네 소곱창의 특징은 곱창 안에 마늘을 넣어놨다고 해요 자세히 보시면 은 곱창이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마늘때문이라고 합니다.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이 많아서 확실히 유명한 집이긴 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은 곱창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이게 바로 안에 마늘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한참을 이렇게 맛있게 친구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요새 이 친구들과 꽤 자주 만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새롭게 할 얘기가 생겨서 항상 재밌게 만나면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요즘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정말 입이 소수 없이 움직이네요 곱창 다 먹고 볶음밥을 주문했습니다 볶음밥 볶아주시는 직원분의 손놀림이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놀람> <놀람> 국밥 윤기도 정말 장난 아니죠 볶음밥이 다 볶아지니까 처음으로채졌던 배가 다시 배고파진 느낌이었어요 이 창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수원에서 살고 있는 친구의 조언을 받아 유명한 카페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갔던이 카페는 마카롱을 파는 카페였는데 마카롱이 다 팔려서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특이하게 책이 굉장히 많은 카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읽었을 때도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문한 커피와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전는 아인슈페너를 시켰었는데요 친구는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그리고 도넛을 함께 시켰습니다 저는 안에 있는 잼은 망고가 들어있는 잼이었어요 한테 이 아이슈에 오한 시나몬 가래가끌어졌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마무하고 다시 인천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수원 버스터미널에 왔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였어요.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잭라이브 갈 시간이어서 잭라이브를 하면서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인천으로 가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버스 의 s 말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